자 여러가지가 있네요 지금 1개 안에서 쇼나요 봤으면 좋겠다 하는게 일단 생각입니다 1나0 0거하 최소한 2개 정도 떴으면 좋요 네. 일단은 1요합단은아요요 이거 요나요 이거 하나요? 이거 하아요이 하나요?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요? 이하네요이나오겠죠 아.. 신기생각이요 아, 아.. 이거 코라도 아니야? 코라손? 이거 08이가지고 코라손이네 이거. 자 갑니다 자 과연 원 도모를 좋아하는 아미 3 아, 아, 아.. 디디아는 왜이볼까? 똥빨 똥글빨 아.. 아.. 아.. 프랑키 <웃음> 아, 프랑키 장군이다 <웃음> 프랑키 장군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데모, 아 배구 나오거스 파티. 음. 아 폭풍 무티다아 어? 가즈! 아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야박하시네요. 오 황금 깃발. 아오 아. 나는 황금 깃발이 잘안 뜨네. 오 음. 몸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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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물장 다 빼고 나쁘잖아 보물 빼고다 맞았어 아 저지나오는거 아니야? 나도? 아 프라이크 이상으 미쳤네 왜 계속 나와 아 이거 이제 저거 싸움이야 상디 아니면 저로 나와요 여기서 상디 아니면 저로 나옵니다 상디 아니면 저로 나옵니다 아.. 아! 와미나봐왜 아, 이러는 거야? 아왜 뭐? 이러는 거야? 뭐지야 이거? 와저 뭐하자는 거야? 그러면 타고 다닐 수 있게 실물로 나오는데 진짜 어이여 와 아, 띠띠하네 계속 나오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아 무슨 프랑키는 거 뭐야 이거 아까부터 프랑키만 계속 끄고 있어 이거 오상 아니야? 와.. 왜 이러는 거야? 타이던더스 어... 눌렀어요 자 다음 오, 이제 슬슬 다시 친구들이랑 달려요 어, 조로의 표정이, 아, 띠디하네 이거. 32의 빨간색, 아, 삼각제 맞아 떨어지지 않고0 0 2는 아, 제 제대로! 제준아 재준! 그리고 오성 찍는 거의 힘 최고입니다.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제준이 그땐 들어간다. 아. 아 우리 제준이가 끝까지 남아서 봐줘야 되는데. 자 우리 봤나? 아, 아, 네, 세준빨 봤나아 일단 제준빨로 상위 나오네요. 킹이 어, 어, 나오네? 나오네? 와 여기서 킹이 뜨는구나. 아, 여기서 킹이 뜨네. 오 바꾸잖아. 오 어, 세준빨 지금 조금 조금씩 느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입 이 신입. 오 신입. 그래, 어, 세준배준발, 세준 세준 네, 박세준 신입까지. 신입이까지 또 오케이 좋은 상상이네. 이찬이 밥, 회사님 회사님 희찬이 입이 아, 입이 밥 입이 사줘야겠네. 이찬이 조만간 봅시다. 밥한번 사줘야겠네, 이찬이. 이찬이 밥 사줘야겠네. 아하, 졸업 뜨면 좋겠다. 화이팅. 어, 왔대 초기로 어떻게 세계 개발? 그근데 나는 지금 환근기 발이지만, 음. 아까 네가 할 때보다 조금 이게 좀흥미해 또 반다이 체서많을 쉽죠 아, 아, 네, 아 이게 조로 등장 떴을때 가야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빨간 상자는 뭐? 나와 아이거아야 이거? 어. 뭐야? 아 뭐냐? 아, 아, 뭐유키아 <웃음> <웃음> 대게 놀지 않았어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아미치포 계속 나와 이씨 아 공살이 너뭐 오늘 거야 오늘 수비수 많이 뜬다? 아니 공살이 이씨 뒷가자 뒷가자 등간다 가간드아아 근데 페이도 이게 뭐야 어허 어, 어. 여기서 댄스 한번 쳐야 되는데 단체로 아 맞아 그래야 돼 뭔가 좀 나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수비수, 아, 수비수가 엄청 나오네. 뭐야, 이거 마젤라 아네 아, 진짜, 띠기하네, 이거 왜 이럴까? 오늘 수비수 대환장 파티다, 진짜. 아, 씨. 어, 이거는 더안 좋은 것 같은데? 거의 마탱이 다는 수준인데? <웃음> 왜이 편이 없네. 야, 진짜, 아, 아, 거의 마탱이 다는 수준이야. 어, 호라성도 몇 개가 나온 거야 지금. 나물좀 같이 줘. 아, 네, 잠깐. 와, 와, 아, 이금 수비가 자 아, 진짜 아, 핀 맞네, 이거. 지금 아, 천천1 0 0개썼는 지금 내가 진짜 생기는 아, 씨 얘도 수비 수 아니야? 맞네. 수비수 뻗었어. 시모다, 씨. 어, 원래 이계정으로는 수비만 하라는 건라얘 원래 몽잖아 와, 진짜 골고루뜬다 진짜. 어떻게 쓰면 만 맞네, 진짜. 대박 아, 이 정도면은 아, 또또네 쓰고 있어요. 이 남이 아니야? 이게 뭐야? 로 아, 색깔별로 수비수가 다 나오고. 로빈 컬렉션인데 이 정도는 나해? 네, 아 시원다, 수비수가 네, 네. 오늘 진짜 많이 나온다. 미쳤다해. 토판 킹 토판 킹. 이거 인형 토판 빡빡이 진짜. 나 빼고 다 뽑았지 지금. 정말 킹만는다뭐 알비다도 알비다 다섯 개떴얘 이거 실화냐? 이아이 아, 이 확률이면은 조를 뽑겠다. 다섯 개 다섯 개나 확률이면은 조를 뽑겠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상디를 더 좋아해서 그런가? 조를 더 좋아해야 되나? 오늘부터 조를 더 좋아하면. 되나? 아 띠띠하다. 자 오케이. 32자 오, 32. 오, 오?! 오. 이거 모든게 다 떨어졌어 이거 각이야 자오박자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각이야, 각이야 저 아까 이래서 떴거든요 와 이거 박자 진짜 다 나왔어 드디어 아이 하나 줄때 됐잖아 얘네 줄때 됐지 1점아 3D 아니야? 총목은? 아니네? 뭐야? 아노 도열 사람잠 이건 <웃음> 해약잘 해야돼 아 <웃음> 느낌 좀 쎄하다 도열 3D <웃음> 여러분 이번 뜰거 같으니까 방송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로얄 상대를 청매 주는 것도 비한데 <목소리> 아. <목소리> 뜬다. 아씨 뭐야 이거. 아씨 힘맞네. 아, 아, 씨, 아또 머리가 띵하네 진짜. 야,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힘을 주세요. 어! 어! 다또또또 아! 진짜. 이 위! 찬 이! 아! 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 대단 확률이다 진짜 자 다음 우리 쉬지 않으리 제발. 어? 자, 각 나온다. 오와! <웃음> 아, 제발. 오성승이 32 37 31도 없어? 32 32. 여기서 오! 거품 거품. 어? 각이다. 각이다. 이거 각이다. 나온다. 이거다. 이거, 이거, 얘들아, 나온다. 각이다. 아 아이 a k e m a 나 o 나 I'm not. I'm not. I'm n o 나 I'm not. I'm not. I'm not. 이 m not. I'm n o 자 I'm not. I'm not. I'm not. I'm not. 아 이게 뚝높이에서 이게 뜨네 아 뚝높이에 나오네 아, 어. 아.